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에스팬 여러분, 그리고 심동고 자유애국 TV를 사랑해주시는 어팬 여러분. 자, 심동고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 또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예. 심동고 제독님 예. 나왔습니다. 예. 예. 큰일 났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웃음> 삐라 전쟁, 삐라 1300만 장을 뿌리겠답니다. 남쪽에. 그렇죠. 지금 예. 그, 그 남북. 삐라, 삐라, 삐라, 삐라 전쟁. 전쟁. 삐라 전쟁. 그, 미국 그저 노예 해방 전쟁이 그 남북 전쟁이 그저그저 그저 있었잖아요 예예. 저는 꼭 그~ 그럼 그~ 노예 해방 전쟁인데 지금은 <웃음> <웃음> 남북 간에 남북 전쟁이 벌어졌는데 삐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쵸. 야 <웃음> 이게 참 예. 제가 예. 지금 이게 삐라에 대해서는 예. 그~ 제 개인적으로 예. 좀 인연이 많거든요 예. 제가 왜냐면 합참 그~ 정부작전 초대 정부작전 과장을 했잖아요 예예. (2002년에) 예. 그~ (2003년) (2년간) 했는데 그게 지금 뭐 대북 심리전, 예. 그 다음에 뭐 사이버전, 예. 그러면 전자전, 정밀타격 뭐 등등 해가지고 개 음. 그 기능을 뭐 민군작전 뭐뭐그 기능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수행하는 개념이 소위 IO, 예. Information Operation 이해가지고요그 예. 과를 제가 저 근의를 해서 음. 그 창설을 했는데 그 한마디로 어~ 소프트 힐이거든요 이게 요즘 뭐~ 아, 그 대량 파괴 예. 대량 살살 동반한 예, 예. 전쟁 수행 개념은 그~ 이 국민들 여론을 찍어볼 음. 수가 없어요 아, 그니까 빨리 예. 그~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예.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예. 요즘 그~ 전쟁 수행 개념이 그게 예. 대표적인 게 아유예요 예. 정보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그게 이게 전단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게 지금 확소의 삐라죠 삐라. B라. <웃음> 이게 지금 그이 대북 풍선 이 예. 때문에 이제 조금 조금 에 말씀드리겠는데 예. 이게 지난 6월 4일날 김여정이가 예예.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강하게 예예. 저 성명을 발표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6월 16일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까지 폭발를 해버렸어요. 폭파시죠 예. 이게, 이게 이제 피라가 촉발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예예. 북한이 대남뼈라를 전단을 살포하겠다. 예,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제 6월 20일 민주당 그 강훈식 그 수석 대변인이 있잖아요. 예, 예. 논평을 냈단 말이에요. 예. 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북 전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음. 북한에 대한 얘기예요 음. 북측의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저 저, 저, 저 북한에서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수 있을 것이다. 대남비를 뿌리면은 아. 그래서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이 북남 그 적경지래 그 휴전선까지 예. 내려와서 음, 음. 대규모의 비라 예, 예. 그 대남 보복 전단 살포 대장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오이대그 민주당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 이렇게 살살 빌다시피서 부탁을 했는데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 문재인은 저진행이다더이상 예. 봐줄 수가 없다 아.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을 일컬어서, 문식성. 예. 그게 한마디로, 저, 좀, 막말로 이야기하면, 문식성이라 는 표현이, 음. 그, 저, 묻는 것만 밝힌다. 이런 아, 뜻이에요. 예예. 문식성. 그 다음에, 천치라고, 천치. 천치. 아. 천치라는게 바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다가 또, 뭐, 볼턴 해고록이 지금 내일 출간할 예정인데, 미국 해지 시간으로요. 예. 그 일이 일어난 방. 예. 백악관 해고로 이제 해고로기에 이미 음. 이, 그 내용이 그, 공개가 됐잖아요. 예예. 거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서 조현병 한자다 이게. 아, 그러니까 아, 조현병이라는 게뭐좀 생소해서 그 우, 우울증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아니요, 정신분열증. 아, 정신병자. 정신분열증을 네. 그 조현병이라고 아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신 좀저 네, 이상 이이 있다 예예. 이렇게 그냥 아니 그냥. 한 거예요. 예. 뭐, 거짓말쟁이라 이런 이야기는 뭐 워낙 많이 해, 가지고 뭐, 예. 그, 그 다음에, 그, 뭐 그, 미국 정상회담, 이런 예. 배경까지 설명했는데, 이쪽 거짓말이야. 아, 정의회가 아. 평양 갔다 와서 3월 8일날, 예. 트럼프 대통령 찾아와서 만나가지고, 김정은 니가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예. 김정은이 한 말이고, 지가 지네 말이야. 아. 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 제 김정은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거짓말로 지어낸 거네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그, 볼튼 예, 그. 그데국가안보부장하이 그, 예, 예. 그그정부다 그 내막을 소상하게 알잖아요. 볼튼 지금 책에 나왔다는 거아니까 회고록에. 회고그뭐그 그뭐그 외에도 아이고. 엄청나게 그 이제 완전그 제가 애초부터 예, 예. 사실 그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예. 그 방송에서 여러 번도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음. 이게 완전 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예예. 이게 놀아났다. 그리고 예예. 이게 사기를, 김정은이도 음. 사기치지만 문재인 정권이 예예. 정권 차원에서 이거 사기쳤다. 그리고 국민도 쏘이고 미국 어, 트럼프 어? 대통령까지 쏘겠다. 음.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예예. 예? 음. 그리고 제가 저 그제 그 토요일 날요. 6월 20일 날그 이민복 씨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북 풍선단장이신데 여기 나 저한테 꼭 저를 좀 만나면 좋겠다 해서, 예. 만났는데, 삐라를 실제 가이왔을 이게 실제 삐라를 지금 가져오셨어요. 예, 예. 그 가져오셨는데, 이게 비닐입니다. 비닐인데, 아니, 열 번, 이게 지금 손, 제 손이 들어갑니다. 제 손이 <웃음>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뭐, 요즘, 그, 뭐, 있냐, 김정일 최우선, 최우통치수법, 뭐, 세국정치, 뭐, 이것도 있고, 요거는, 요거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건데 여기도 지금 쭉뭐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야, 이런 게 요런 요런 역으로되어있고 아, 예. 뭐. 아, 이거 이거는 A4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굉장히 얇은 종이에요, 네. 번역. 예. 내용이 뭐, 굶어 죽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 뭐, 전범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신천 사건의 죽음은 누구인가, 뭐, 미국은 원자탄으로 일본을 항복시킨 해방의 은인이다. 백두산 고향집, 그건 사기다 김일성이가 백두산 뭐어쩌고저쩌는데그 사기라는거지 그리고 남조선이 헐벗고 굶주린 거지인가 남조선에 와보니까 뭐니다 뭐 자가용이 두석대식 있고 뭐쭉 그런 내용들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사기판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뭐 여튼 아 이거 이게 저기 어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거를 받으면은 이것만 읽어본다 하더라도 어이 북한 주민들이 눈, 눈이 확 이제 깨어날 수 있는, 눈이 뜰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음.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다들었어요그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민복씨가 제가 신동보 자유의국 t v 예, 에또 예. 여기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도 방송을 했거든요. 예, 예. 제 개인 그 집에서 하는 방송으로도 했는데 그 사실투사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아, 그게 지난번에? 그거를 그래서... 보신 거야. 아. 보시고. 아, 이민복 선생님이 그 예. 방송을 했다고 너무 예. 자기 생각같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예, 예. 제 방송에 출연을 하고 싶다 예예. 그렇게 제이가 왔었어요 예예. 그래서 일단 방송은 제가 개인 스튜디오가 있는 게 아니고 예예. 뭐 글로벌 디펜스 스튜디오에 여기 여기 하셔도 되고 예예.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전에 꼭 만나고 보 싶다 예예. 자기 집으로 한번 방문해달라는데 제가 음. 사정이 안 돼가지고 예예. 술까지 오셨어요 예예. 그래 만났는데 에, 너무 자기 생각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음. 이걸 좀 그걸 하자 그래가고 이제, 그, 다음에 방송하면 초청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 예, 예. 초청하면, 그, 저, 암살팀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웃음> 아니, 그, 경찰, 그, 경호. 예. 경호하지, 아, 는 경찰 세 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예. 예. 어. 그러죠 <웃음> 야, 딱 이게. 그 경찰 그게... 저쪽에, 이제, 단둘이 앉아서, 뭐, 컵컵해서 갔다니. 졸지에 어, 그러면, 예, 그, 예. 저희 스터디오또 경찰들 세 명이나 또. 어, 나오... 당연히 죠 아니, 저는, 저, 경기지방 남부경찰청이 저를, 우가그그 중국인 사자 명예 실제로 저를 <웃음> 네. 체포했는데. 그런 틀리고 또그또가 틀리니까. 그러면 신분보호 대상이니까 그런 불가피하게 이제 경찰 그 경호를 뭐, 아, 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북한에서 제일 그저그저 음. 이민복 시라든가 자유 북한 연합인가요? 네. 자유 북한 운동 연합. 자유 어, 박상학 대표. 네, 이런 네. 분들은 신분보호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말을로만 들었지만은 제가 예. 실제 본 거는 어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예. 저희는 목숨을 내놓는 고하 방식. 근데 이게 생각... 저 이민복 씨 이야기가 이비라가요 예.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아, 여기 보니까요 이그 기독교를 믿으세요 영생 얻는 기독교를 믿으세요도 있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간단하다 뭐 이런 내용들 그 성경 말씀도 들어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어, 뭐, 뭐, 약하다. 그리고. 저기도 보세요. 이민복 씨에 대한 예. 소리가 있는데.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뭐, K21 보병 장갑차, 그리고 육군, 국군의 주력총 K2 이지스함 이야기도 나오고, K2 흑표전차 이야기 나오고, 북한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개뻥인지, 한국군하고 붙으면, 갈걀이기찢진다고 이제 그걸 아주 사,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전날에 보면은 예. 그 이민복 씨 본인 소개가 나와요. 예. 여기 보면은 예. 저, 저 친애하는 국립동포 여러분. 예. 저 이민복의 고향은 항해도. 음. 남포대학과 농과학원 음. 연구원. 예. 그다음 술 담배 연애하지 않고 오직 공부만 했다. 예. 김치공대 반도체공학부에 응시해 가지고 좌우 음. 쌀은 공산주의 교시 받들고 농업으로 발량 돌릴 만큼 충성부자다 음. 사로총 위원장이었던 나 여기저기 불문중이 누구 가슴 아파? 이로 편지로 농장보다 3배 이상 나는 개인 농을 제외했다가, 예. 이색 사상이라면 접수 하는 수령이, 음. 인민의 지도자가 과연 맞을, 까 예. 흔들리는 과정에서 철원에서, 음. 남조선 삐라를 본후 탈북을 계십니다. 이렇게 놓아요. 아, 철원에서? 그, 아, 철원에서. 아, 예. 그니 그러니까 삐라가 그만큼 이게 영향을 준 거예요. 본인한테도. 아. 그거 예. 어? 그, 그, 탈북 계십니다. 왜냐면 진짜 유교 5전범자이고8르5 해방제를 그 삐라를 보고 아, 알게 됐다는 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 히 이게 북한의 폐세사이다 보니까, 예. 그 조작된 그그 여론 그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음, 선진선 동그다음에 예, 예. 어~ 김일성 김정일 어 김정은 이 예. 세습 독재 체제의 우상화 예. 리더십 자체가 우상화된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걸자 비라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저한 20년 전에 탈북하셔 예. 가지고 예. 이분은 굉장히 화학자예요, 화학자. 예. 그래서 이삐라를 북한에 보내서 실상 을 알려야 되겠다. 왜냐면 예. 자기도 삐라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내느냐. 예. 그래서 이분이 과학자 출신이니까 그게 이게 비라를 보내는 그 고도가 어 3대지 5 k 로 상공을 날라가요. 아. 그리고 이게 정청이 이게 저그풍양풍속이 예. 틀려요. 아, 우리 우리 일개 예보에 노는지상부한 10m 이내 이내 예예. 이걸 저표층그저 그 공기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3 k 로5 k 로 올라가면 틀리잖아요. 그, 그 풍량풍속까지 알아내, 이 방법을 최대겠어요 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해서 삐라로 예. 날리면 풍선을, 예. 그, 그, 그, 3 내지 5 k 로 상공을 날아가는데, 예. 정확히 계산해. 그게 아. 타이머를 붙이면은, 예. 딱 목표 지점다 자동으로 터지는 거예요. 아. 분리되. 그러면 이게, 이게, 단거리, 중거리, 어, 장거리, 이게 예. 밑에 달리는, 비 예. 삐라가, 예. 그 안에 물론 삐라도 들어가고, 일 달러 지폐도 들어가고 예. u s b 도 들어가고 뭐 심지어 라면도 들어가고 말이죠. 예예. 이렇게 보내잖아요. 음. 가벼운 거. 그러면은 단거리는 딱 타이밍 타면은 예. 휴전선 전방 그저 인민군 부대 떨어진대요 예예. 그러니까 그게탁 떨어져가지고 쫙어 5킬로 상교에서 하고 쫙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예. 엄청나게 이게 가볍기 때문에. 난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게, 아, 그러니까, 그래, 아, 이게, 가비. 터져가지고 내려오니까 는 내려오다가 비에 젖지 마라고, 이다 비에 젖어도 네. 이게, 아, 예. 비닐이네. 예. 그리고 글자가 여기, 우리 한글 글자체로 하면 한5 정도 되는, 예. 4, 5가 아주 작은 글씨에요 예. 그렇게 이제 내려가고, 아. 그 다음에, 저, 한, 중거리 타임으로 해서는 이게뭐한 사리온이나 이쪽에서도 예. 예.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 장거리, 그냥 평양, 예. 상공에서 쫙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 굉장히 과학적이다 하늘에서 쫙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야, 예. 근데 이 내용이요. 지금 북한에만 보내야 될게 아니고, 우리나라 저 전국의 학교에다 보내야 될전교 <웃음> 정규조 선생님들 좀이 보게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B란 내용이 예. 옛날 1960년, 80년대까지는 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사정이 뭐 조금 우위에 그렇죠. 있었을 수다0년대부터그 예. 그, 그, 그, 그, 그렇죠. 예. 그때는 북한에서 보낸 게 팔이면은 우리 우리가 저쪽으로 보낸그 대북 비라는 예. 한 2대 8대 2 정도 됐대요. 북한이 예. 한네배 이상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아, 이제 그렇구나. 90년대부터는 이게 우리가 훨씬 잘 사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라를 훨씬 많이 보내는데 1년에 음. 한 3억 장 정도 보냈대요. 3억 장. 예. 예. 민간단체에서. 예. 북한은 군에서 하거든요. 예. 대남 비라를 예. 지금. 북, 그저께 발표한 것도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민간인을 보냈는데도 사3장 정도 살표를 했는데, 음. 그전에는 북한 이걸 전부 비방. 아. 뭐 김정일이가 뭐 첩이 몇, 몇 명이다. 등도,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예예. 이 비리 비방 위주로 했는데, 예. 에, 그 이후부터는 바뀌었어요. 아. 팩트. 예. 팩트만 보내는 거야. 아. 사실만.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 우리 그냥 일상, 그냥, 그, 거그거만 보내도 영향을 주, 주는 거죠. 예, 예. 왜냐면 전혀 쏘고 난동선이헐붙고 굶주리는 거짓때만 맞는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아이잖아 아니잖아, 말이야. 아이지그 팩트 위주로. 굉장히 내가 투, 어, 계속 주장한 사실만 투사하는 거예요, 사실. 아. 그 트루스 프로젝션. 진실, 사실만 투사를 해도 흔들리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예. 이, 저,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은 북한에, 떠받치는 북한 체제 예. 떠받치는 힘이 원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게 무리지면 북한 체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무상화 리드십이란 말이에요 음. 그게 쏘갔다 북한 주민들이 어 이거 보니까 우리가 쏘갔다 예. 어 예. 김정은이가 뭐백태활동도 아니네 뭐, 어? 예. 뭐 이런 식으로 알면은 음. 주민들이 각성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여, 여기 보니까. 인민 같이 죽듯이는 어버이 장군님 해 물음표 해놓고 야중먹고 어떻게 배 나오고 군력 군터 생깁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완전 다 허물어버리네. 이게 이제 비라가 그전 그렇게 하다가 2004년부터 중단됐거든요. 예. 대북 비라가. 예. 게서해적 서해상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예. 그다음에 전단 살포 금지를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2004년에 노무현정 건데. 그리고 대북 비라 살포가 공식 중단됐는데 이게 2016년에 부, 북한 사차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6년에 이 박근혜 정권 때 대북 학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남 전단 살포를 본격적으로 재개 했다니까 아. 2016년 그때 부들이 허지부지 대포린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김여정이가 이게 저 계속 박상혁 대표 주로 예. 보낸 비라를 보고. 발칵 뒤집힌 거 아니에요, 북한이.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도대란비라 해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막 그냥 그런 이야기, 음. 무 문식성이다, 천치다, 뭐. 그래가지고 담뱃지에다막 그냥 문재인 그. 얼굴 담배처럼 찢지는 그게 그런. 저, 저, 저, 뭐라고 하지 뭐, 다 자수 셨네 <목소리> 북남 합의서까지 이렇게 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또 뭐, 처먹는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뭐 참, 그뭐 방송이 <목소리> 하기 그래, 참. 참, 어, 저 놔두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한 삐라를 이미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북한이 예. 그 생산하는 거를. 그런데 풍량풍속이 맞아야 식진자 음. 살포를 하는데, 그건 뭐, 풍량이 지금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주로 남풍이 불잖아요. 예. 그, 그, 그, 로 북풍이 불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풍량풍속이 안 맞으면 뭐, 뿌리 봐야 자기 땅에 떨어진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걸 이제 가는데 이미 그런 사진이 우리 언론 SNS가 그냥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빌라고뭐 쇼버 필요도 없어. 난리 사람들인데. 안안빌안 부러져 지금. <웃음> 그 북한의 영향을 받는 그 국내 언론 뭐 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금 뭐 SNS로 확 돌리니까 뭐다다 다 퍼진 거지 이미 뭐. 그러니까 제가 저저 저 평소에 주장대로 대국 음. 대구 풍선이 예. 어? 음.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예. 사실투사로 인해서 음. 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음. 지금 현실이 음. 그리고 북한 이 비핵화도 백날 그 해봐야 제재도 중요하지만 은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압박 강도 높여야 된다 예. 그래서 이중간 비핵화 하지 않으면 은김전 체제 자체가 무너진다 이거야 아. 그렇게 위협을 느끼면은 예. 핵을 포기해서라도 자기 일단 권력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이걸 굉장히 유효한 수, 단이다 결정적인 수단이다. 이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이래되면은, 이제, 대깨문들이 이제,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를 요구를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던 거. 어, 이거 그 문재인 지지층에서요. 예. 대깨문.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음. 음.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막 그렇게, 예. 모욕적으로, 예. 어? 아, 그거 보세요. 냉면을 처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담배, 담배 아, 그걸, 근데, 대깨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예. 아무리 북, 저, 저, 침북, 종북, 뭐 이런, 어? 유류지만은, 한계는 넘은 거죠. 그러면은, 대깨문들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고, 예예.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그러한, 뭐, 여론이 확 생기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럼 방금, 희한하네. 희한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음. 지금, 음. 지금 음. 그, 저, 이미, 이제, 이게, 음. 갈때 같이 간 거예요. 예, 예. 미국 어~ 저~ 저~ 한미 관계도 예예. 그게 파탄 지경이잖아 음, 볼튼 해고록 때문에 특히 예예. 청와대에서 지금 막 부글부글 한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사실이 아예 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예. 근데 북한까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예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예예. 그, 뭐, 밑에, 그, 뻔한 사람들, 그, 저, 저, 저 원로들. 예. 안부 분야, 이 그, 초청해가지고, 지난, 그, 성한제 오찬하면서, 실토한얘기가 음. 음. 나오잖아요. 완전히 예. 고등학교 공들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예. 실토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음. 그 예. 그러니까 대북 관계도 그냥 파산이야 파탄. 예. 예? 그래이 이 정권이, 뭐, 지난번 사이5 총선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뭐, 그렇게 다수술을 확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국회 장, 권력을 장악,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예, 예, 예. 이게 전체 구도가 다 어제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해있는 예. 거죠. 자, 자, 자, 게 <웃음> 아니, 그니까, 러 이, 뭐, 지금 대북 문제 하나만 성공하면은 다른 거 실패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예, 지, 그런... 지금 경제 다 망가졌지, 뭐, 중국 친중 정책 인데 중국도 지금 경제 부도 나버렸지. 그러면, 음, 대한민국이 지금 남은 게 뭐, 북한 뭐, 문제 하나인데, 음. 그것도 끝났지. 예. 그 북한에서 삐라 뿌리면, 남쪽에서도 삐라 뿌려야 되고, 이제, 지금 여기 뭐 삐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조선일보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번에 삐라가 올라갈 때 저기 그 김정은이 저그 와이프 저누굽니 이설주가 그 뭐야 장성태기 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뭐 저기 뭐 은하수 관현했단이 처형당했다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저 그. 뭐, 김정은이가 후지,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고 후지모토 겐지의 그런 얘기다. 뭐, 그런 것도 뭐, 올라갔다고, 그게 평양에 퍼졌다 더라고요 음. 그러니까는 뭐, 아마도 전쟁 할것 같은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삐라 전쟁 하면. 우리가 이기죠. <웃음> 그,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웃음> 예. 정권 차원에서 삐라를, 대나 삐라를 음. 보내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우리 민간단체 하는 것도 다 원천봉실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는 대깨문들이 삐라 뿌리면 또 그건 봐주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웃음> 대깨문들이 좀뿌리면 좋겠네. 아, 대깨문들이 왜냐면 그렇게 문파들이 문재인 네. 대통령을 모욕한 음. 북한에 대해서 누가 좀 누가 그러하면 우리가 뿌리겠다 이렇게 해죠. 예. 그 대깨문들이 좀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 그러니까 대깨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아예 그 아예 단체로 그 회비거든 가지고 드론 사 가지고. 어 그렇죠. 드론 사 가지고 평양에다 그냥 뭐. 한 1억 장 갖다 뿌리면 돼. 민주노총 돈 그,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러면 뭐. 뭐 그럼 되겠네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보호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지금 음. 민주노총. 문제가 그 민주노총 충성합니까? 민주노총은 저기 검찰도 못 건드리고 경찰도 민주노총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웃음> 그, 이럴 때 민주노총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북한에. 보호해주임. 3대3에서 비판하고. 그게 뭐, 죠 어, 그러면은, 야, 그러면 민주노총이 갑자기 막판에 애국자가 되겠네요. <웃음> 그렇죠. 이야. <웃음> 사,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예. 후뭐 아, 그, 그리고 저, 이번에 그, 그, 지난번에 그, 뭐, 우리, 저, 신동구 제동님께서 그 더러운 잔,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표창원이가 국회에 걸어놓은 걸 이제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천오백만원, 그, 뭐, 피해 보상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천오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뭐, 모금 운동을 했는데, 좀 어떻게 모금이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어휴, 그 저, 저, 진짜 제가 너무 가분하고요. 음, 예. 솔직히 제가 너무 염치가 없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 예. 부끄러운데 근데 하여튼 그 제가 어려운 어? 처지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도와주신 덕분에 예. 어 정말 좀 가분한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한 500만원 넘게. 아, 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전혀 제가 보니까 예. 아는 분이 없어요. 아, 그죠. 예. 여, 여성분들이 특히 마, 많으시던데, 예. 여성 팬들이 많으신 분이 많신가 봅니다. 하여튼, 그,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예. 진심으로, 예예. 그, 후원해주신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또 신동구 자유의국 TV 예. 예, 애독자 여러분께 예예. 이 자리 뵈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 하여튼, 어, 항상 여러분들 그, 그 도움 예. 잊지 않고, 어, 자유 대한민국에, 예. 정의를 소화하는데 <웃음> 앞장설 수 있도록 예예. 제 자신을 제물로 바칠 각오로 어, 어, 여러분 언덕을 잊지 않고 어, 그 주신 용기를 어, 힘으로 삼아서 예. 더욱 열심히 예, 애국활동을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 또 방송의 콘텐츠를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예. 많이 개발해서 예. 성실하게 예. 예. 예, 방송을 또 우리 승상 대표님과 같이 예.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예. 이 자리 위해서 예. 예. 고개 숙여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그 저희 방송은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는 하도 뭐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는 어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찌든간에 그 심동보 재생님하고 저하고 <웃음> 같이 우리 민주 민주 재단에 민주 민주주의 재단에 예. 우리 저두 명의 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